아 이거 너무 당겼다. 길면 살수 있다. 나오 어? 어, 좋다. 좋다. 언니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어? 오. 오. 오. 어이구! 나이얘 까요? 어, 어? 어? 어? 어? 갔다! 자!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와우! 와, 소리는 그냥 엄마. 아이고야, 똑같이 가네. 친구야. 아이고, 둘이 친구구나. 친구야. 많이친 하네. <웃음> 어이 굿 들어가나? 아니요 어딜요? 들어가나? 형님 집에 들어가세요 <웃음> <웃음> 에이, 왔다 왔나? 왔다 왔어 오케이 왔네 이제 와. 아이고 똑같이 왔다 <웃음> 난잘 쳤는데 왜와 좋다, 좋다. 좋다. 난리 나이스 이야~~~ 와~ 진짜.. 과연 좋습니다. 잘했네요 아이고 야 외자들... 외자들... 외자들... 외자들... 외자들... 외자아외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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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스 <웃음> 오! 아이고야. 이샤